다리가 따로 없습니다 이렇게 다리를 주물러 주고 있어요. 우리 코코가, 아우, 엄마 실망 오래 했다고 이렇게 다리 주물러 주잖아요. 엄마 이쁜지 모르겠어요. 코코, 고마워. 코코 때문에 다리가 덜 아프네. 아우, 이뻐. <웃음> 다 했어, 이제? 응? 응. 수시로 와서 해준 거야?